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어,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인해서 어,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을 했던 어,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 크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하고 있는 꾸꾸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화장품 관련주 한 일곱 종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징을 보시면 석경이가 요놈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재까지 36,000억대까지 이제 급등을 해서 올라왔고 시총은 이제 2 0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퍼는 46배 수준이고 PBR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부채는 낮은 수준이죠. 뭐 13%대에 그외 글로벌 DYD 그리고 이놈이 대장주입니다. 이 CNC가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대장주죠. 어, 실적 개선세와 함께 또 어, 중국 경제 재개로 인해서 중국발 또 북미발 수요가 또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는 이놈은 이제 나오는 놈이죠. 퍼가 20배 수준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으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다 이런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화장품주 한번 사업 내용과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석경이 얘는 이제 색조 화장품 알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국내 최초로 해당 시장에 진출을 했죠. 이 화장품 알료 사업 쪽으로 나노 기술을 적용한 이 알료 사업주가 바로 이 석경입니다. 뭐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기전자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어 그리고 실적을 잠깐 보시면 어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거래처 확대, 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 이런 어 좋은 실적을 좀 내주었습니다. 어 실적과 무관하지 않죠. 뭐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이 이유는 어 지금 그 리튬 하죠 리튬, 리튬 관련해서 어이 이온 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글로본 기초 화장품 또 용기 마스크 마스크팩 관련주가 글로본입니다어 지금 뭐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이 매출은 256% 이게큰 폭의 증가를 했죠. 예, 화장품 사업, 이커머스 사업 매출 증가로 손실 폭은 보시면 이제 21년에 비해서 어, 규모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73억에서 40억으로 순이익도 이제 적자 132억에서 49억으로 어, 상당히 이제 감소되면서 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DYD 얘는 삼보통원을 인수한 DYD입니다. 어, 호주 화장품 국내 독점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어, 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 DYD 가이삼부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건설 쪽으로 좀 갈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토큰 시장 이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또 관리 종목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영업이 어, 다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을 했죠 어 지금 뭐 거의 바다권에서 이 고점 대회에서 낙폭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5,200원대에서 현재 주가가 지금 1,000원대입니다. CNC, 아, 요 놈은 대장주입니다, 요게. 어, 지금 중국 또 글로벌 리오프닝, 또 중국 내 화장품 수요 회복, 회복 기대감, 어, 그리고 또이 북미 지역에서 립틴트에 대한 견조한 수익과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CNC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실적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 익 600% 증가 매출액 43% 증가 어, 이런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 뭐 요런 그 추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 후에 이제 조정 조정 요렇게 받으면서 어,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면서 상승하지만 어, 상승 흐름은 뭐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전 고점이었던 3만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요 매물벽이 없죠. 거의 어, 그리고 3만원대에 지지되는 수요가 좀 많이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2만원대에 이제 큰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지 라인이 이렇게 좀 견고한 어, CNC입니다. HLB 어, 리테일 사업 부분에 음료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HLB입니다. 최근 HLB의 리버세나 립, 리버세나 립, 립 관련해서, 이상 관련해서, 어, 상당히 이 HLB 그룹주 오늘 흐름이 다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얘도 지금 뭐, 만 육천원대에서 현재 지금 육천원 가격대에 있는 HLB. SCM 생명과 얘는 아토피 탈모 화장품 관련 어,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어, 대표 그, 어, 제품이 브랜드가 1호로, 어, 요, 트리트먼트 산프입니다 그리고 한국 콜마를 통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SCM. 한 번, 최근에 한번 이렇게 급등한 위에 조정 중이었죠. 그리고 지금 200일선이죠. 200일선에서 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어, SCM. 바이온, 얘도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얘도 뭐 지금 보시면 얘나 거의 비슷하죠, 흐름이. 줄기세포 화장품주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반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